이게 주워요. 이거 보이지? 이것도 보였니 아니, 봐봐요. 아니, 뭐 봐봐. 이 농담은 뭐, 나시나 같잖아요. 의미가 통하지 않을 텐데. 영어로 번역되어진다면. 영어로 번역되어진다면. 그럼 이거, 뭐 생각되는 거야, 앞에? 이게 생각한 거잖아. PP잖아. 이쪽에 뭐예요? 분석구문이야분석구문이니까 너희들 생각해봐. 분석구문이니까 빙, PP 이렇게 됐어. 어, 영어로 번역되있다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의미상의 조건 얘거든요. 이 농담이 번역되어 있는 거 맞잖아. 농담이 번역하는 게 아니라 번역되는 거야. This j o k e 가 영어로 번역되는 거야. 우리말인데, 영어로 번역되면, 어, 정말 의미가 통하지 않을 텐데, 라는 뜻입니 우리말로, 굉장히 뭐야. 예를 면 푸르죽죽하다? 이거 블루 음. 하나도 안 되잖아요. 괜찮아? 음. 어? 어, 밝게 물들었다. 어, 뭐, 물론 레디쉬도 있긴 한데, 음. 그 다음에, 어, 이거 발짝 튀긴 하네? 스위트 하나도 돼? 이게? 스위트 하나로그렇지 어감이 안 살아나잖아. 그런 음. 것처럼. 그럼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분산권이 고하잖아요 분산권은 뭐로 바꿔줘요? 접촉성으로 바꿔주겠지. 접촉선은 뭐예요? 주어는 뭐예요? 뒤 디스트로 크지. 이틀 걸어 음. 피자는 뭐야? 가족과 가버려 가족과 가버려조가족법과거버야 돼. 가족과 가버려야 돼. 어족과 가버려야 돼. 가족과 보버려야 돼. 가족과 가버나야 돼. 가족과 야 돼. 가족이이버려야 돼. 가 어떤 작버려야 가족과 부사구니까 부사 부사절로 바꿔줄 수 있는 거야 명사구인데 어떻게 부사절로 바꿔 명사구는 명사절로, 형용사구는형용사절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부사절로 바뀌었어 그럼 결국 뭐야? 준동사와 준동사인 PP가 뭐로 쓰인 겁니까? 결국 부사구 쓰인. 그렇죠? 어, 부사역할, 경우양 명사역할, 형용사역할 부사역할입니다. 자, 또 하나 질문. 만약에 그러면, 자 이거를, 이건 안 될까? 이거, 투구정사는 안 될까? 투구정사는 안 될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투구정사도 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 플러스 원형이 아니라 수동이기 때문에 투구정사에 투기, 비비 수동형을 써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쓰면, 이어의 이거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있다는 거예요. 자, 뒤에까지 나와도 똑같아. 여기 똑같다 봐. 우주선, 여기까지 똑같아. 자, 그렇죠? 이렇게 나왔으면 이때 투구정사는 뭘로 쓰였을까? 투구정사 용법이 부산으로 사용되면 앞에 치고 나올 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투구정사가 여기 주절에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앞으로 치고 나올 수 있는 건둘 중에 하나예요. 첫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조건이에요. 목적은 뭐하기 위하여 는뜻이라는걸 알고 있을 거야. 이거냐? 이럴때 이렇게 되려면 주어가 추가하는 목표가 돼야 되죠. 주어가 추가하는 목적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거니 그 다음에 그 수단이 바로 뭐야? 의미가 통하지 않는 거니? 말이 안 돼. 아니, 안 돼. 투구정사가 주절 앞에 카마라치고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딱두 가지 경우예요. 부사적법 중에서 목적과 조건. 여기 조건이에요. 조건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 말이? 뭐, 어, 이, 라, 자, 단서가 있죠? 투구정사가 조건 없을 때는 자,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것도 단서가 되고요. 또 하나 주절의 동사가 뭐가 나와야 돼요? 조동사가 나와야 돼요. 일체 캔메이. 오디슈를 보다 많이, 많 조동사가 나왔으면 조건일 가능이 높아. 조건 얘를 다시 바꿔줄까 어떻게 바꿔줄 졸루, 졸루, 졸루. 조건. 두꺼운 성립 됐잖아. 조건이래. 해석비 이렇게 했는데, 뭐, 해석해야 돼. 어떻게 바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 to be t r a n s l a 뭘 조건을 바꿔. 왜? 이거 의미상의 주문 보니까? 얘니까. 얘니까. 디스 쪽으로 뭘 봐도 삼신한도 중성이니까? 이 트로. 그 다음에 과거라 매. 그거 그 다음에 나머지, 트랜스었이트써이 투정.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죠, 이거. 왜 놀라운 사실일까 아까 나왔던 것처럼 빈이 생겼던 수동분사구문과 소 수동분사구문의 결과와 이런 사회 부사적 용법의 결과가 일치한단 말이야. 절로 바꾸면. 음. 다된다는 거잖아. b e i n translated, blah, blah, blah. To be translated, in, blah, blah. In to, 블 l a h b l 요 이거 이거 똑같은건데. 문 그리고 절로 바꾸면 똑같아야 돼. 봐봐. 이런걸 이런 가지고 학설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이런 걸 가지고 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할 때. 아주 현장 수업하다가 발견이 됐어. 오, 결 똑같은데요. 우리가 투정사부사정법 되게 맞죠? 뭐뭐하게 하여? 예를 들어 투스터리하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게 하여? 뭐 이런 거. 그지그 다음에 그는 뭐뭐 했다? 라고 나오면 어, 이건 목적이구나. 뭐뭐하게 하여? 감정의 원인일 때는 투정사는 그때는 앞에 못 나오죠. 너를 만나서 한 거. I'm glad to see you. 이런 거. 투시가 뭐르세요 감정의 원인. 부사정법에나와부사정법의 목적. 감정의 원인, 이익 판단의 근거, 조건, 뭐, 결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 중에 하나잖아요. 조건. 조건. 유일하게 통정사가 앞으로 치업하고싶니까이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두사이법 중에서. 근데 목적은 안 되잖아요. 해봤잖아요. 목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성립여부는주어가 추가하는 목적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주어가 추가하는 목적이 영어로 번역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그, 어, 이게 목적이 되면 이게 수정안이 돼야 되는데 결국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게 수단이? 말이 안 돼. 이거 안 된다 는얘기는 음. 조건을 제시해야 되고 이거 조건일 때 자, 법들기 있다. 그게 뭐? 주조건. 그 조건 안 돼. 이 규정 바꾸면 똑같아. 아, 분석원으로 갔다가 접지동으로 바꾸니까 이것도 나왔어.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야. 알겠어? 요게 위험이야